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로젠제입니다 와, 오늘 사람 되게 많은데, 저는 드디어 여기 오늘, 부산 지스타에 와있어요. 여기 지금 마비노기 모바일 존 앞입니다. 바로 뒤에 아, 마비노기 모바일 이제 시연할 수 있고요. 저도 이제 한번 다른 분들하고 같이 시연해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대기 시간이 한 시간 걸려가지고, 이제 방송을 일단 먼저 좀 일찍 켰습니다. 자, 여기가 마비노기 모바일 존이고요. 지금 안쪽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시연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1층, 2층 해가지고 헤드셋 끼고, 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종까지가 지금 한시간 걸린대요, 한시간 여기부터가 저 안쪽에 더 있어요, 지금 자, 지스타 트레일러 모바일에 나왔던 거 영상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어, 여기 지금 마비시험의 줄이야 자, 어, 시험하러 가겠습니다 시험타임시험타임 자, 시험합니다 시현 시연. 자, 일단은 시험 부스종이고요,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되어있고요 헤드셋 보고, 어, 제 플레이하면 될것 같아요. 자.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가로다잘는어요 꼬리가 아저씨야. 아 여기야, 여기. 빨리 리로봐 오, 나온다, 나온다. 여기 오, 여기 나오네요. 그럼, 선, 천장님께 네, 가볼까? 아, 여기. 로나 파성우분이래요팀장님이 여자를 바뀌었네 할머니로 바뀌셨네요 보니까 말편도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웃음> 이렇게 보니까 새로를할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저랑 영상통화하는거같아 느낌이 <웃음> 어 이거요? 다음번에 또 이거 자 보시면 제가 아무것안안한데아서 <웃음> 지금 스는자동하고 있습니다 매번 운면은 너도 반트 나온다고 들어가지고 보니까 어, 여기 나오네요. 트리플린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 나사 이쁘다. 아, 여기 포스터바이징이 있었네, 보니까. 그러니까. 자, 짱아가 여기 올래. 짱아가 못있냐 야, 뭐야? 핸드폰 멈췄어? 그러야전체워도 아니야, 전체워 그거 아게 멈췄는데... 아, 이 멈췄어? 멈췄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내려! 슬라시 오오시오 i n c 오 비전 주ios셨고 BesА colego 한고 Hashimu m a 자 i j i Twist s l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지금 마빈을 모바일 한번 시연을 해봤는데요 어, 지금 저 느껴본 게 뭐냐면은 확실히 이게 마비노기에 그대로 적용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 그래픽이 너무 좋아요. 특히나 그 엄청 과도한 그래픽이 아니라 그 마비노기 특유의 그카툰 렌더링과 그 재미난 감성 그 아기자기한 걸 그대로 넣은 그 감성이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픽은 저는 되게 추억도 나고 제가 딱 마비노기를 처음 봤을 때그 느낌이라는 그 추억이 남아가지고 엄청 좋은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그 캐릭터들이 몇 개가 많이 리메이크 리메이크 변했는데 어 이제 NPC들 목소리가 들어간 것도 너무 좋고 NPC들 이전에는 NPC들이 그 표정으로만 이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이번 마비노 모바일에서는 리액션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 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그, 라사 선생이 이제 그, 귀엽게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흡족히 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 전투 측면에서는, 어, 지금 짧게 봐서 잘 모르겠는데, 마비노기 우리 기존에 알던 턴제랑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전사밖에 못해봐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누가 좀도와주 돌진한 다음에 전진. 네. 아, 돌진한 다음 아, 네하다가 아, 네. 다음에 굉장히 지막도지만아니 아, 회피, 아, 아 어죠 아, 뭐. 네. 바로 빠지고 네, 바로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진짜 게 아니죠. 나이 어, 캠프 진짜 멋있네요. 을역자진고로 진짜 멋지다. 어우 진짜 왔어요 오, 기라아 아, 보이고 닥스훈처럼. 네, 네. 스훈할 있는 그런 자, 보세요. 쫙떠 있는 거저자 바닥 조심하니까저 바닥을 맞으면서 싸우는 거보세를지 네. 손이 굉장 나오는데 네. 팩과 교감 같은 거할수 있는 게나 할수 있겠죠? 할수 있을 것같나 아, 언니 여기 귀턱 치것봐와 아, 아, 아, 진짜 미쳤다 진짜 아, 너무, 아, 아, 너무, 아, 아, 너무 귀엽다 아로는요 <목소리>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제 2회차 라비네 모바일 2회차까지 끝냈는데요 느껴지는 게좀더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 음악은 역시 마비노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중에 하나인 어, 티르코닐 배경 음악, 낙엽의 춤을 이렇게 또 리메이크한 걸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주변에 n p c 들도좀더 봤어요. 보니까 너무 예뻐지고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마비노기 원작에다가 지금 이 모바일 그래픽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검사가 아니라 이제 버, 아, 법사랑 이제 궁수를 해봤었는데 궁수는 모르겠어요. 아 궁수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또 법사가 차라리 좀더 편한 것 같아 법사가. 그래서 레이드로 도니까 확실히 재밌더라고요. 일단 제일 좋은 게 방금 전에 그 유저분이랑 채팅했을 때가 아, 옛날 그 감성이 너무 묻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최고였습니다. 옛날에 그 마비노기 정말 처음 했을 때 다른 유저들이랑 같이 레이드 돌던가 뭐 골렘 돌던가. 곰같은 거 같이 잡는 거 아, 이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확실하게 그 원장 마비노기의 느낌을 잘 살린 것 같고요. 저는 모바일 나가면 꼭 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모바일 해본 결과 어, 너무 좋고요. 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g 스타 이제 저도 여기서 방송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